아, 어, 우리 개머년 커피에를 맞이해서 저희 돈질도 구성이 좀 바뀌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한 20인분 으로다 드시는 게 가능할까요? 20인분 받고 수족간까지 비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는 자와 만드는 자 사장님과의 먹피아 조직의 위대한 대결이 시작됩니다 전복 소갈비찜 12개 타인분 하나만 더 드세요 초반에는 가볍게 <웃음> 그게 가벼운 건가? <웃음> 1 2인분이야 네. 이거 다 드시는 게 가능할까요? 다못 먹을 거 같아요. 한종도그렇게안 먹어. 아니 진짜 흡입기 같아, 흡입기. 이게 보이지 않는 팽팽한 대결이 있어요. 줄수 있는 게 예! 예! 오늘은 진짜 육기, 육이 돼 보고 싶은데 육자 한번 찍어보겠다. 스킬을 보면 먹룡은 굽지 않아. 나 감동했어. 감동 넣고 각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. 우리가 떨린다, 우리가 떨린다, 우리가 떨린다. 잠깐 아... 자, 과연 승자는 누구일지 만드는 자와 먹는 자의 대결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더줄해라